안녕하세요 아, 빵이네 입니다 아 오늘 날이 참 좋네요 지금 킨텍스 캠핑장에 도착을 했는데 어봄 날씨네요 조금 있으면 예, 새싹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 비어치킨을 하려고 준비해서 재료를 다 갖고 왔는데 이 치킨 렉을 안 갖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진짜로 그 캔맥주 에다가 어. 닭을 꽂아 가지고 그렇게 비웃긴 치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 어? 아, 한체 너무 많아. 지하가 엄청. 멀뭐 집은 지어진 것 같고요. 와이프 없이 혼자 했는데 와이프가 도와줄 때보다는 뭐 시간은 좀더 많이 걸리지만 이오트가르드 텐트가 그렇게 텐트 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네. 잠깐 쉬고 이제 내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카데요 어, 지난주까지는 이거를 카페트두 개를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를 어, 키, 큰 걸로 하나 사봤어요. 이 사이즈가 290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이즈를 맞춰서 샀는데, 어, 맞을지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뭐 거의 맞춤급인데요 기가 막힙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하나로 되니까 훨씬 깔끔하고 보기가 좋네요 예, 얼추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는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합니다. 여기 문이 있고요. 난로, 냉장고 있고 주방용품 있고 예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두고 반대쪽에 잘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침대가 있는 이런 식으로 생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 사용하던, 어, 떤 리빙쉘 보다는 이 롤디스크, 우트가르드가 좀 작은 느낌은 드는데요. 내 가족이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멘텐트라서 참 뽀송뽀송하고 그런 점이 마음에 듭니다. 저는 맥주 한잔하고 이제 애들한테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한번 쓱 둘러보면서, 아까 우리가 자리를 잡았던 데, 한번 가보고, 전화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굉장히 넓죠?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어, 어른 둘에 아이 둘 해가지고, 최대 할인을 받은 게 59,600원인가 하니까 6만원 돈 되더라고요. 거기에 점심 먹어야지. 점심도 한 25,000원, 그리고 저 끝에 보면 총 하는 서바이벌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저는 또 이제 별도 유료로 1인당 6,000원씩 받던데 보고하고 뭐 음료수 사먹고 하다 보니까 10만 원은 뚝딱입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오는 거죠. 예, 우리 아들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어팅 치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치킨 레그를 안 갖고 와가지고 고개 좀 걸리긴 하는데 맥주캔으로도 뭐 몇번 해봤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러다 이제 불을 붙여줄 겁니다. 지금 5시가 좀 넘었는데, 요 이런 풍절요리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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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떻게, 와이프가, 어, 미리 재워둔, 네, 엉덩이에다 이렇게 해서, 예, 꽂아줘서, 이쁘게 앉혀주면, 일단은 됩니다. 뭐, 앉기는 이쁘게 앉은 것 같죠? 식을 덮어서 온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도로 왔을 때는 대략 150도는 충분히 넘을 것 같고요. 한 170도 정도 해서 왔다 갔다 할것 같고, 지금이 어, 5시 35분인데요. 한 7시 정도에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럼 중간중간 하면서 다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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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고 는데저기 어디에? 풀 풀? 여기 간팔에 어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니야 예 파일 드라이버 이렇게 설치해 두면 조명을 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칼 드라이버를 살짝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너무 밝네. 네, 비스듬하게 해서, 요, 제가 원하는 곳에 이 빛이 갈수 있도록. 이따가 훈련칩을 넣어가지고 좀 풍미를 얹어줄 건데, 훈련칩을 이렇게 물에다가 좀끓여놔야 됩니다. 예, 예 요즘에 불 같은 데다가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물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네, 한 주먹 한반 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 좀 써요. 다시 써져서, 이렇게 해서, 한 30분정도 흘려놓고 그리고 후연을 해줄겁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한 주먹정도로 가능하니까 재밌어? 한 번만 잘 됐어 한 번만 두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거꾸로 가면 부딪치지 않겠어? 어? 자, 안녕, 어? <목 oczywiście> 안녕. 어, 어. 아이고 인사 잘하네 <웃음> 아빠 어. 뭐? 아, 아빠 지금 저기 또 저기 밥 하러 가야 돼. 아 태어나. 알았어. 어떡해. 아빠 만이야 어. 아! 조금 떨어져서 어... 차코를 조금 더 보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닭도 한번 돌려줘야겠네요 지금 이제 갓 차코를 넣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있다가 이제 훈련칩을 올려서 어... 훈련의 향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훈연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온도가 아까 좀 떨어져가지고, 한 일곱 시쯤 먹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조금 더걸릴것 같아요. 일단은, 훈연칩을 올려놓고, 상황을 보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우, 뭐, 일단은, 그럴듯하게 익었죠? 제가 조금 불이 센것 같습니다. 살짝 덮어가지고. 연기가 슬슬 나기 시작하는데, 이 연기가, 어, 이 훈련칩에서 나는 연기거든요. 제가 쓰는 훈련칩은 킹스포, 킹스포드에서 나온 히커리. 이거, 어, 잘안 보이네요. 킹스포드에서 나온 이 히커리.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쓰면 굉장히 오래 써요. 이거 1kg 짜리인데 뭐, 3년을 자주 해먹으면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한 1년은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연기가 쭉 나고 있죠? 아까 불이 약해가지고 코를좀 많이 넣었더니 온도가 오히려 이번에는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시간 시간 보면서 돌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잘 익었습니다. 아 오늘도 성공이네요. 네, 꼭대기는 살짝 그이 겉에가 타긴 했는데 어이소 안에는 굉장히 잘 익었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아 이거는 애들한테 얼른 갖다 주도록. 습니 아들들 눈 열어 줄래? 예 맛있어? 응! 이거 주황색이야 응 주황색처럼 맛있어? 응 어이 주황색 썼어 뭐야 백빛 맛있어 짠 뭐지 모스토드랑 아빠 이거 먹어봐 모스토 음, 토마토 응 맛있지? 맛있어 뭐? 토마토야, 마토마토 오늘 타코야키 한다고 하지 않았어? 타코야키는 다음번에 먹자 안돼, 오늘 지금 당장 오늘. 왜냐면 아빠가 이거 훈제하고 타코야키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단 말이야 아 이거는 엄마가 있잖아 엄마 아빠가 있어 아니야 엄마가 있어 엉덩이가 뽕 뚫린 치킨. 해미니꺼 <웃음> <웃음> <따로, 웃음> 너희 접시 따로 줄까? 응. 어 아니? 나도 이거 같이 찍어 먹을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희 정각통수> <웃음> <웃음> 어있어어스에다가 맛있는... 찍어 먹는 오 응 음. 음. 음. 음. 어. 음. 기가 막히겠다 매우 맛있어 맛있어? 응잘 음. 된거 같아응태민는 음. 어때 맛이 안주는 막 아니면 아니면 아니죠. 소스 찍어서 먹어봐. 응. 음, 음 부드럽네. 맛이 어때? 부드럽다 얘들아 같이. 응. 나도 옛날에 두번 먹어봤잖아 아니야 두번더 먹어봤어 응. 아빠가 자주 했죠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어쨌든 옛날에 해봤잖아 맞아 그때는 차 있었잖아 아내가 아 그랬나? 예,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요. 얼음 달 동도하고, 시소도 타고, 응. 그 친구랑 잘 만나봐. 그 친구 이름 알아? 친구 이름 몰라. 그 뭐라고 불렀어? 그야 그랬어? 응. 혜민이는 응. 누나 누나 그랬고. 응. 작. 근데 별로 말, 어 나는 말은 아니. 다음에 어. 만나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 응. 이름 불러주면 좋잖아. 뜨거우니까 좀 이따가 먹어. 왜? 왜? 고. 맛있는 소스만. 여기 여기 따로 먹어 그러면 됨이나. 지마 주민이 눈에 뭐 들어갔어? 복기가 <웃음> <도끼가> 들어갔나 본데. <웃음> <웃음> 정말 나랑 우리 예서를 파멸시킬 계획이었어요? <웃음>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가지안나왔 시가지 나시 치킨, 짜킨 쑤? 아니, 너무 적은 건가? 어떻게 아우. 된 거지? 아들아, 배고프다. 배고픈데, 나는 빠스러워 딱토 <웃음> <웃음> 맛있겠다 <웃음> 뜨거우니까 후보해서 음. 먹어 응 음. 많이 먹어 아들 언니 음. 조금 네, 먹어 조금 조금 하자 역시 안 시키고 먹는데제고라니까네어 아침밥 먹었고요 아침밥 먹고 이제 철수하기 전에 조금 취미 생활을 한번 하고 이제 철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드론을 갖고 왔습니다. 드론 잠깐 날리고 그러면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거지는 끝났습니다. 설거지까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